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절씩 교도 가시고 우리 4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아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아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루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네. 네, 행복한 오후 시간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네. 우리 인사 참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여러분, 우리 점프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뭐, 뭐가 시원하지 않네요. 예, 예 여러분, 기존에 자신의 어떤 모습에 뭔가를 더 하거나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운 일이죠 기도하지 않다가 하루 한 시간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것 큐티 책도 사지 않다가 큐티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도 읽지 않다가 통독 해보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사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가던 길만 가면 늘 같은 것을 보고 그리고 같은 것만 듣게 됩니다 점프업은 그런 일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 몇, 조금, 며칠 전에 우리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낙동강변의 생태공원이 물이 다 범람했는데요 그날 태풍이 지나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왠지 이제 또 생태공원 쪽으로 발걸음이 가더군요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거기서 이제 한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또 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봄람한그 어, 뚝길을 걷고 있었는데, 물이 봄람하고 그리고 이제 뚝길이 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그 사이에 대나무길이 있습니다. 생태공원에 가면. 알고 계십니까? 대나무밭이 있어서 그 길이 있는데, 그까지는 이제 물이 오지 않더, 않았더군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저 혼자 대나무길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어, 비가 며칠 동안 오니까 그 대나무길에는 사람들이 어, 다니지 않았겠죠. 며칠 동안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그 대나무길을 제가 들어서는 순간 저를 반갑게 마주해 줬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모기는 아니고 <웃음> 거미줄이 저를 <웃음> 거미줄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아 이거 나올까 후회를 했는데요. 거미줄을 헤치고 헤치고 어, 들어가면서 갑자기 햇빛이 촥그 대나무길을. 어, 밝히면서 그 안에 새들이 조잘조잘 먹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참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지경을 또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고라니 한 마리가 <웃음> 툭튀어나와고 제가 엄청 놀랐는데 고라니 한 마리가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늘 가던 그 두길을 걸어갔다면 이런 광경을 보지 못했겠죠 여러분 조금 다른 길로 가고 조금 다른 광경을 보는 것은 어쩌면 행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프업 하는 것들, 여러분 좀 불편하고 어렵고 지금 똑같이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그런 일이지만 여러분 그 길을 조금 가보시면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새로운 감동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점프업 시즌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점프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멜산에서 바리과아우라 선지자 리 우리 우리 우의 싸움이 끝이 났고요. 여호와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어, 바알 선지자들을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41절을 보면 엘리아 선지자는 압왕에게 이제 큰비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선언하고 압왕에게 이제 올라가 먹고 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아 선지자의 기도가 진행이 되죠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어, 18장 1절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을 만나면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하셨죠 그렇게 어, 엘리야 선지자가 아흡을 만나고 갈멜산에서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아흡 왕에게 가서 큰비 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엘리아는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그치 얼굴이 무릎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왜 엘리아가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할까? 이런 질문들이 어, 자꾸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까?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하나님께서 어,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보다는 아 하나님이 자녀의 기도를 다 아실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 있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아 선지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의 기도와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이 본문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어, 어, 해석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면서 책도 바라보고 어,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오카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다, 어,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카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붙드는 것이다. 자, 자, 다시 한번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네, 옥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또 없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은 연불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설교를 하시더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옥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너무나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그 축복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 축복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국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신명기 4장 40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네. 예, 신명기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치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여러분의 삶에서 풀어지길 소망하고요 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많이 암송하길 바랍니다 잠깐 청년회 피하를 하면 이번 청년회에서 이번 축복의 말씀을 한 49절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청년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카톡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약속을 찾아내고 캐어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 오카노 목사, 목사님의 말씀을 조금 더 빌리면 어, 그리스도인은 기도라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도전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까? 네. 이게 앞에 몇절만 아멘하고 뒤에는 조금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기도하실 겁니까? 아멘. 네. 참 신기한 거는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재밌다고 하십니다 기도가 신난다고 하시고요 아,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 시간이 어렵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5분 지나면 기도할 게 없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때 한번 얘기하시던데, 하, 기도가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데, 왜 기도의 맛을 모를까?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디 v 에는 공감이 안 되시는 얼굴로 지금 <웃음> 그렇게 어, 말을 하는 집사님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 어, 바라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해라, 해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작년에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어, 아이들에게서 이제 집에서 밥을 먹이면 탄자니에서 먹은 것만 아이들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지나면서 집에 참치캔 세트가 몇 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 그런데 행복하게도 참치 맛을 먹는 아는 것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참치를 열심히 <웃음> 이렇게 먹었죠. 어느 날큰 아들이 참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웃음> 아침마다 한 캔씩 뜯는데 분명히 그때는 남아서 다 나눠주고 했는데. 아, 이제 남는 게 없습니다 아침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둘째도 참치 맛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여러분 맛을 아니까요? 맛을 아니까 달라지는 거죠 맛을 아니까 먹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 맛에 대해서 야 이, 이렇게 맛있고 이런 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먹어본 사람은 아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뭐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경험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점프업 을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도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하는 응답받는 그런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세나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 궁금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일곱 번씩 바다를 확인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내로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미묘한 순간이고 기, 기도의 미묘한 맛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계속 확인해 보지만 하늘에 구름 한점 없는 그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의미를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진정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고 기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며 부족하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시간임을 알아가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깊어지고 기도응답이란 결국 나의 원함과 나의 어떤 갈급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당신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았지만 할수 있거든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자신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토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죠 결국 예수 그리토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그 시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는 엘리야선지자와 같이 하늘에 일어날 변화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마지막에 가서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이부르짖는 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아멘 요한에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 응답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 시간 새벽 시간 그리고 우리가 시간 나는 시간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번 점프업 하는 동안 이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정말로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없지만 그 공백의 시간에 자신의 뜻은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그 맛을 경험하는 이번 점프업 시즌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길 바랍니다. 손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손바, 손바,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응답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일곱 번째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사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움직임이라고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아흐부왕에게 내려가는 길에 비를 맞을지 모르니까 마차를 타고 갈 것을 권하시오 바다 저편에서 일어난 손만한 작은 구름은 갑자기 깜깜한 구름이 되고 큰 비가 되어서 비를 쏟아 냅니다 어떻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비가 올 징조였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까지 구름 한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하늘이 기도를 통해서 변했다는 사실을 엘리아가 보고 이것이 응답이구나 라고 믿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연의 환경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응답이라는 사실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지난주에 일본 성교팀이 성교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이 기도했을 때 자연계가 바뀌었다고 라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휴 바닷가에 바람이 계속 부니까 바람이 그렇게 흘러가면 구름이 그렇게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그곳에서 기도했던 그 단기팀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더니 구름이, 자연계가 변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옆에서는 알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사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서는 그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은 당연히 저렇게도 될수 있지 우연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손만한 작은 구름 같은 사이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성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속 한국에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때 저희 아내와 제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정도 사인을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가는 것을 응답하셨다고 라 믿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인은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 이야기를 하면 아 그것이 사인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그 말들은 아무런 어, 문맥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인을 놓고 기도했을 때그 한마디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되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성교사로 가는 걸 원하시구나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며 성교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말들은 저희 가정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손만한 작은 구름 같은 사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네.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 삶에 나타나고 계시겠죠 네. 기도하는 자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것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고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번 점프업에서 새날교회 안에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는 사건들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인생에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간증이다 하나님의 사인이다고 고백하는 우리 세나교의 성도님들이 일어나길 도전합니다 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예, 아까 마지막으로 했는데 예, 마지막 우리 46절 말씀을 예,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능력이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번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웃음> 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큰 비가 왔을 때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마차 앞을 뛰어갑니다 그 거리는 주석서에 보면 거의 20km 정도의 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제한 없이 그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의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새날교회가 어, 이제 성령 사역을 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어, 성령의 어떤 방언들이나 사역들이 일어날 때뭐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옆에 분이 너무 격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고 어떤 집사님께서 하나님 저는 저렇게는 안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기도했다고 라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구별해서 취하면 안 되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삶, 그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삶을, 그 응답되는 삶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주일을 살면서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점프업 되는 한주간 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내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네, 우리 기도 제목 있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이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기도로 점프업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손만한 작은 그룹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이 바뀌고 끝없을 것 같은 모든 문제가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활성화되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점프업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